2017년 선거는 김경수 주연 드루킹 조연의 거대한 국민 여론 조작극 이었습니다. 이 조작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국민을 속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선두로 치고 올라오는 안철수 후보를 바보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를 훔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에 이런 유래를 단한 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것이 객관적 팩트입니다. 오는 8월 15일 8.15 특별사면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관심사입니다. 재계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박찬호 금호 서교학그룹 회장 등이 8.15 특별사면에 대상이 되는데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계인사들 가운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명박을 포함시키려면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 넣어야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면서 이번 김경수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인 데다 4년여 이상의 억고를 치르느라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 점이 고려돼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사에 포함되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만 그렇다고 한 명씩 주고받자는 식의 논리로 김경수까지 끼워주기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첫째 김경수는 누군가, 둘째 그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의 전모는 무엇인가, 셋째 드루킹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가 누군가, 넷째 김경수와 이재명 중 누가 좀더 득이고 누가 대도인가. 다섯 번째 김경수의 815 사면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에 관하여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신계련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2002년 이광재의 소개로 노무현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 공보비서관을 두루 거쳤고 2006년에는 1년간 수행비서를 맡았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봉합마을로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그를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 부르는 이유가 됐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해시 의뢰 도전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 경남도지사에 도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진 와중에도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전 지사가 형기를 60% 이상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고 형선거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복권이란 형선거 때문에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복권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김경수를 사면복권한다면 민주당의 당권경쟁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대권도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김경수를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과 함께 네이버 추천 올라가는 속도라는 제목으로 첨부된 동영상은 두 개의 댓글에 대한 공감수가 2분여 만에 600여개가 늘어나면서 해당 댓글이 뉴스 댓글 목록의 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설령 좌표를 찍더라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댓글 조작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요구했던 당시 이 청원에는 21만 9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이 있기 전에 김호준의 이른바 옵션열기라는 의혹 제기에 이어 2018년 1월 17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은 1월 31일 이른바 드루킹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드루킹 불법 댓글 순위 조작 사건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댓글 조작을 고발한 것은 민주당의 치명적인 자충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에 비정상적으로 공감수를 늘리는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은 애초에 보수진영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애초에 고발했던 것인데 4월 13일 서울경찰청이 댓글조작 혐의의 범인을 잡고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첫째 범인은 느름나무 출판사 대표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운영자 김동원이었습니다. 둘째 김동원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순위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셋째 김동원이 보수세력이 아니라 자기네 편 민주당원인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넷째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김동원의 존재가 아니라 김동원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순위 조작을 주도적으로 공모했던 것입니다. 2018년 5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6월 7일 검사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허익법 특검 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여론조작에 동원된 댓글 은총 120만여개 였습니다 둘째 공감 비공감 또는 추천 또는 반대 클릭수는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회에 달했습니다. 둘째 공감 비공감 또는 추천 또는 반대 클릭수는 초당 2 3 0 0꼴로총 8,840만 번이나 조작됐습니다. 셋째 댓글 조작에 활용된 세계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사용된 아이디의 수는 무려 3천여 개나 됐습니다. 이 같은 특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17년 대선에서 드르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킹크랩 즉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의 공감 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추정이 아니고 구체적 수치와 증거 에 의해서 팩트로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 한 혐의로 김경수 전 지사를 징역 2년에 선고한 이유는 다음 판결문 의 요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댓글순위조작범행은 단순히 피해 인터넷 포털의 업무를 방해 하는 데그친 것이 아니다. 둘째, 기계적 조작 방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전체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 행위다. 셋째,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는 누굴까요 안철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 지가 없습니다. 2017년 대선선거운동이 진행되던 당시 꾸준히 상승하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드디어 40%를 돌파하면서 고지를 눈앞에 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지지율이라는게 원래 밑에서부터 꾸준히 치고 올라가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지율이 한번 상승곡선에 올라타면 그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거의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안철수를 이명박의 아바타로 몰아가는 기사 댓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 했습니다. 킹크랩 프로그램이 안철수를 누르기 에 총동원되었던 것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읽고 댓글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일상이 된 오늘날 이 조작된 여론은 일반 대중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당시에 꿈에서라도 이것이 조작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김경수가 개입한 120만 개의 댓글 여론 조작이 아니었다면 공감 비공감 클릭수 무려 8840만 개의 조작이 아니었다면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해 사용된 3천여개의 가짜 아이디가 아니었다면 2017년 대선 결과는 충분히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졸지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 꼴이 된 민주당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을 지우고도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증거물이 이 정도 숫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댓글 조작의 규모에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거대한 죄를 지은 김경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죄입니다. 여론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의 목소리가 여론 아니겠습니까 김경수의 죄는 국민의 목소리를 조작한 죄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꽃을 몰래 꺾어서 가짜 꽃 조화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조화를 진짜 꽃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감히 국민을 속인 죄 국기문란을 저지른 죄 이것이 김경수의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겨우 2년짜리 징역형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놓쳐선 안될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김경수가 여론조작의 주범이고 드루킹 김동원이 정범이라면 문재인 역시 핵심적인 주범이라는 것이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수의 여론조작 행위는 직접적으로 문재인이 그 타깃이었습니다. 문재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문재인 그가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그 행위를 최초에 지시했거나 묵시적인 동의하에 그 범죄가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선거기간에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 가자 라고 했던 것도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김정숙이 드루킹과 경공모 의 불법활동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김정숙이 드루킹 등의 불법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허익범의 특검 보고서에 여러 차례 문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노련 한 허익범 특검이 언젠가는 문재인 을 잡을 지뢰를 보고서 곳곳에 매설 해 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명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면에 대한 고심이 많으실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김경수를 사면하면 친문계가 다시 뭉칠 수도 있고 어쩌면 민주당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통합의 정치라는 명분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를 동시에 사면하는 카드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은 어떨까 깊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수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을 빼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사면하고 안하고는 죄의 질을 봐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형기간의 60%를 복역했다는 단순한 계산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죄의 질,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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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경수가 누구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갔을 만큼 괜찮은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그렇게 비겁하게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차라리 정의라도 들먹이지 말지 김경수는 입만 열면 정의를 운운 했습니다. 어쩌면 하는 짓이 문재인하고 그렇게 닮았을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등 끝까지 자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진실이니 정이 하는 주둥이를 놀렸던 자 그것이 바로 김경수의 실체인 것입니다 죄도 죄질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김경수가 저지른 죄가 어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까 이재명의 법인카드 불법사형죄는 그 자체로만 볼때 정말 쩨쩨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법인카드를 이용한 국고손실죄 자체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소고기 초밥이 몇푼 한다고 이것을 자기 돈 안내고 먹겠다고 개인 카드와 법인카드를 번갈아 치고 맞고 돌려치게 하는 짓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김경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좀도둑이라면 김경수는 훨씬 스케일이 큰 대도쯤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세계에 이런 최후 유형을 단 한건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과 독창적인 방법으로 5천만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